지금 팬분들한테 드릴 욕조공 멘트를 쓰고 있는데 저희 어떤 걸 드릴 계획이죠? 핫팩이랑 음. 간식, 간식 같은 걸 드릴 예정입니다. 저다 했어요. 아주 꽉꽉 채워서 썼어요. 빈 여백의 미를 없앴어요. 잘했짱다 아, 음.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우 바다는 글씨도 예뻐딱 바다야 응. 주접을 좀 떨어보았어요 잘했어요 어, 여러분 저희가 내일 마지막 막방 때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막방까지 너무 고마웠어요 내일 안녕. 만나 다음 활동 때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거는 에르타르트입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어, 아침 아니지만 오자마자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 진실의 미간. 이거 먹으니까 커피 마시고 싶네. 목이 매는군. 여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느냐? <웃음> 아니 저 배드보이 할때 인이어 착용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올라갔네요 왜냐면 t g 이가 n g 장 o 가 있어요 h e 배드보이랑 딱어울린다 little bit of m o 브 e 브 I'm not g 제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게 제가 했어요.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어, 두 개? <웃음> 아, 진짜 우리 편들참 유쾌해요. 다왜 아, 이렇게 다 편지 의 내용이 어다 막방이라고 슬퍼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게 빨리 컴백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배경화면은 호두고 풀어도 호두예요. 풀어도 아. 호두예요. 없는 수추 후추 없 불쌍한 후추. 후추 <웃음> 엄 수 자랑 좀 해봐 목소리로 자랑할 게없어 <웃음> 자랑할 게 없는 게 자랑이라네 근데 귀걸이 됐어 아. 저도 했어요 뭐 했어? 무슨 귀걸이 했어? 저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그랬어네 짤랑짤랑 그랬는데 나는 검정.. <웃음> 금색했어 잘했어요 근데 오늘 나고 달라진 거 없어? 받아 <웃음> 뭐가 달라졌어? 바다야! 머리 달라졌죠? 맞아 물레가 없죠? 옆에서 봤는데 하는 거 <웃음> 너는 아직도 아직도 안에 머리 다른 색이지? 네 더이고 나는... 못하면 될 건데 왜? 다음 활동 때 무슨 색일지 몰라서 나는 난 쫄랐는데 다음 활동 무조건 검정색 저도 그, 검정색 하고 싶은데 N1번은 절대 안 돼서 N2번으로 했어 그동안 날 보고 뽀삐라고 놀렸던 <웃음> 멤버들을 봐라. 검은색 뽀삐지. 말티즈 머리끝에 염색한 것 같다고 저 맨날 봤어요. <웃음> 하도, 하도 잃어버려서 이름을 썼어 민경. 다른 게 그냥 커피라면 이건 민경 커피야. 받아요. 뭐좀 뭐 해, 커피 광고 좀 들어. 커피 되는 거 커피를 먹는데 커피 광고를 해요? 미안하다. <웃음> 나는 아직 커피를 못 마셔요. 나도 네 나이때는 그랬어. <웃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나도 바다 나이때는 말이야, 커피를 왜 먹는지 몰랐어. 지금은 물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지? <웃음> 어, 어른이네 응. <웃음> 방금 트위터 올렸어요. 막방, 셀카. <웃음> 좀 봐봐야지. 잘, 잘 나왔네? 오늘 초층 비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머리 보셨어요? 혹시? 몇개안 붙이긴 했는데 티는 안안 버리던데? 어때요? 옛날에 유행하던 머리. 재기차기 달려있는 그런 거 아시죠? 제기차기 이렇게 칠때 하나씩, 두 개씩 삐져나오는 거 엮어가지고 오늘 무대에 썼습니다. 제가 지, 칙, 칠, 실제로 제가 재기차기 하다가 모은 거예요. 진짜라니까 진짜로 정말 이거 해야 선생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눈 밑에 이것도 했어요 이거 쌍꺼풀액 붙여가지고 붙였고요 오늘 먹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제가 눈이 작아서 잘안 보여요 바다 같은 애가 했으면잘 보였을 텐데 저 눈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찾아주는 재미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쨘쨘이 이렇게 오늘 수챔피언 막방이 렇게 끝나서 너무 수고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저희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밥잘 먹으면서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녕! 보수씨? 표빙이왜 그래요? 언니가 좋아서 근데 왜 그런 표정이 짓지? 원래 좋으면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 알잖아. 후추가 뭐 모이기 전의 표정 같은데? 후추는 더 포악스러워. 알잖아. 눈을 꼭 깜빡여줘야 돼. 였네. 또 따라해볼게, 누구? 호두. <웃음> 오늘 막방인데 소감이 어때? 그 아까 얘기했는데. <웃음> 딴거딴 거. 바다야. <웃음> 바다야. 어, 언니 왜나안 찍어도 딴 거네. 하냐 네, 딴거 하니까 왜 그래? 바다야. 언니 딴 거네. 왜, 그래? <웃음> 왜 그래? 바다야. 언니 <웃음> 딴거 하니까 왜 그래? <웃음> 소감이 어때? 막방 <웃음> <나쁜 웃음> 소감이야. 너도 아까 얘기했다고 그래. 랬저 <웃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카메라를 끌게요. <웃음> 언니 왜 이거예요? <웃음> 그거 내약 약인데. 저 이거 초록색이에요 진짜? 무슨 자세가 굉장히 아저씨 같다 바조씨 바조씨 씨 안녕 사진 찍고 있는 민가 언니를 보시죠 좋아요? 안녕요 그러네요. 아니. <웃음> 저 아직 못 해요. 아직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돼요. 한번 <웃음> 믿을. <3만 원 미스템. 웃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막방이 됐는데 벌써 몇주 했죠? 한 3주 했나? 근데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팬분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회 판매도 이틀에 나눠서 했잖아요.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싫었다고요? 헉! 장난이고요. 다들 좋아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미니팬 아, 미니 미팅해야 한다. 1일 판매를 자처해서 했는데요. 저희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간식과 핫팩을 같이 선물로 드렸는데 또 저희가 손편지로도 이렇게 미니 손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다 붙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 써가지고 한 거랍니다. 너무 좋았고 다들 잘 받았으면 좋겠고 본방에 이제 오는 팬분들도 잘 봐주시고 안방에서 지켜보신 안방 1렬 시청자분들도 저희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방 너무 나번 때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희 이 집도 곧 빨리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집에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강아지가 뒤보밖에안 보이는데도 귀들어 됐어. 됐어. 됐어. 너무 예쁘지? 애기래. 두살도안 됐대. 응, 우리 호두바다 동안이이름은이콩이에요두살도안 응. 됐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보이는보세요이거 자기가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이보이는 그렇죠 집어 넣죠 방금 자자 자, 지금 자자자야아얘 잔다 아 약간 잔다 너무 예쁘죠 저희 집게가 아니에요 남의 집게인데 예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도... 고양이 같지 않아? 그고 응. 엄청 가만히, 아,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고, 있고 순하고 짖지도 않고 나도 나중에 호두 같대 호두 아니 호두보다 더 예쁜 해 땅콩아 너가 우리 비하인드의 아유. 주인공이야 근데 땅콩이 알아요? 그 여자래요?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오늘은, 오늘은 기쁘고도 슬픈 근데... 날이다 <웃음> <웃음> <웃음> 막방이다 <웃음> 저희 막방 끝내고 지금 왔는데 어 막방 한 소감이 어때요? 짤, 짧고 귀에 굵었던 사실, 좋다! 아쉽워 나는 음, 나 아쉽어. 좋다! 좋다! 좋았다! 나 아, 진짜 아쉬워요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그래도 우리 모두 뭐, 고생했잖아 고생 고생 고생 했잖아. 했잖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줌마! 네. 뭐? 아줌마라니? 아줌마라. 말념심하다 뭐, 아줌마. 말심 아저씨! <웃음> 바나는 어땠어? 첫, 첫, 처음이었잖아 첫 데뷔 활동 맞아요 어... 아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살짝 이제 고, 무대에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어. 이제딱끝나버려서 아쉽네요 그치? 원래 아쉬울 때쯤 아, 근데 그래. 바다 또 진짜 열심히 했다 아 아쉬울 때 떠나라 오늘도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막방까지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 미니 팬미팅 아, 미니 팬미팅이란다 그거. 그 일일 팬미팅저도 팬매니저.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이집 때 얼른 돌아올 테니까 이집에서 만나요 만나요 네. 안녕 안녕 드립, 안녕 드립, 안녕. 드립, 안녕 너무 아쉽다